와 1시간 있으면.. 아니 1시간도 아니네 곧 있으면 곧? 곧이라고 하기에도 조금.. 그니까 곧.. 곧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남았는데? 55분? 곧이지 오케이 오케이 1시간이면 무마 빨리 가는데 그치 응 그럴.. 같이.. 어 <웃음> <웃음> 게임하다 보면 금방 가있더라 맞아 음, 차은이 고 같이 볼까? 원신하는 거 어때? 아니 스타즈벨로생각 하고 있었는데 원래 식었잖아 o 어... 눈사람 왜 그래? 눈사람 눈사람 눈사람 a h No, Sarah. No, Sarah. No, s 어. 아유나 진짜 나울 거야 나 울어 버릴 거야 울어 나 선비경 응. 해야 되는데 나 선비경 너무 어려워 포기했어 나는 포기하지 마선비이라도딸수 있잖아 그래도 못하는데? 못해도. 못하는데? 못 하는데 구별은 못 해도 못 하는데 못 한다고 아니, 뭐지 <웃음> <웃음> 왜 아니 아니 광고 광고 광고 아그 <웃음> 나보고 말한 거 아니지?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난 바보야 맞왜 <웃음> 그렇더라? 이상해 <웃음> 멍청한 것 이상해 <이제> <웃음> 이상하잖아 무슨 소리야 저기야 내가 뭘했다고 이상하대 진짜 어이없다 <웃음>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<웃음> 뭐야 나 죽었어 뭐하는데 죽어 안 죽었어 사실 잘했지 진짜 뭐하는 놈이지? 충격 먹었어 자장님 괜찮아. 멍청이 너? 자장님이라고 붙였잖아 진짜 어이없네 음.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밥 멍청이 똥글 말미자 해삼 기사도 내 수치 쓰레기 <웃음> 이상해 밥 멍청이 아 어디 소개 어, 차장님 소개. 저 소개? 차장님 소개. 나는 그저 차장님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야. 차장님을 소개합니다. 짝짝짝. 차장님은 다 멍청입니다. 이 밤새 소개하지 말고. 나 똑똑해. 맞아. 아마, 아마, 아마도. 아마도 똑똑할 거야. 맞아. 맞으라고? 멍청하구나. 뭐라고? 어, 말도 안 돼. 쟤왜 그래? 차연 미쳤어? 너 미쳤어? 아니,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.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. 대답을 해야지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! 미쳤어! 내가 먼저 물어봤어. 미친 거야? 너 미쳤어. 안 미쳤어, 나는.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? 미쳤다면 차장님이 미쳤지. 아니, 네가 미쳤지. 아니지. 아니야, 난 그러지 않아. 나도 그러지 않아. <웃음> 미쳤구나, 자자님. 어, 미쳤구나. 자자님이, 마탱이가 간 것이구나. 너 말투 왜 그래, 진짜. 못 <웃음> 남았다. 진짜 얼마 안 남았어. 또 <웃음> 2, 0 10, 9, 7, 6, 5, 4, 3, 2, 아이고! 아 1초 빗나갔네 됐다 오오오 이야세새됐다 폭주 터트려야지 아딱 빗리려고 내려갔는데 펜위